예, 안녕하십니까. 자, 드래프, 지멘스 NX의 드래프팅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질문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죠. 자, NX 드래프팅에서 형상을 이렇게 뷰로 처리한 겁니다. 뭐, 이걸 정면으로 하죠. 이걸 위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센터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센터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데이터함도 보이고요, 히든 선 이렇게 보이게 했는 한, 모했습니다 뭐, 한, 자, 첫 번째 질문 사항은 그거였죠. NX 드래프팅에서 오토캐드처럼 외형 선은 뭐 1번 레이어, 외형 선 레이어로, 히든 선은 히든 선 희던선 레이어로, 센터 선은 중심 선 레이어로, 뭐 치수 선은 치수 선 레이어로, 기타 등등 음, 기타 레이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00% 안되는 것도 아니고,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만 됩니다. 부분적으로만요. 그러니까 NX에서는 어, 레이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레이어가 총몇 개나 있죠? 2 5 0 이게 1번부터 1번, 60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몇 개나 있냐면, 256개나 있습니다. 어, 근데 NX는 레이어 카테고리라는 게 있죠. 레이어 카테고리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솔리드를 담을 수 있는 레이어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솔리드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11번부터 20번까지는 시트, 그러니까 공면을 담는 카테고리입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는 스케치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41번부터 60번까지는 커버 카테고리고요. 61번부터 80번까지는 데이터 카테고리입니다. 81번부터 256번까지는 비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마음대로 쓸수 있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데이탐을 생성을 하시면 실제로는 61번 레이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61번에 이렇게 데이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nx에서, nx 드래프팅에서 일반적으로 뷰 처리하시면 지수, 히든선, 센터선 막 기입하시잖아요. 데이탐, 공차 다 기입하면 무조건 다 1번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1번 레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레이어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데 잘 안됩니다. 이거. 결론적으로는 잘 안됩니다. 특히 이런 뷰 안에 들어있는 외형선하고 히든선이 있죠. 이거를 별도의 레이어로 구분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의 뷰로 전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토캐드처럼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 있느냐. 뭐 1번은 외형선, 2번은 히든선, 3번은 뭐중심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숫자로만 구분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a u t o c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n x 의 드래프팅 기능은 a u t o c 를 상당히 배려하고,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느 정도까지는 제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형선하고 희선선은 어차피 하나로 묶일 거고, 뭐, 중심선은 카테고리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2번에 옮겼다 치수사는 3번에 기타는 4번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레이어별로 그럼 색상을 다르게 줄수 있느냐 안됩니다 안됩니다 원천적으로 안됩니다 어, 어떻게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레이어별로 색상을 다르게 주고 그 색상 그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가 그 레이어, 속상, 레이어 색상을 따라가게끔 이렇게 진행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센터, 어, 치수선,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치수 옮겨 놓으면, 치수 색깔을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했다가, 나중에 노란색으로 바꾸면, 당연히 치수들이 색상이 다 노란색으로 바뀌죠. 근데 nx에서는 그게 되느냐? 안 됩니다. 어, 치수선을 3번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레이어별로 색상을 다르게 줄수 있느냐? nx는 원천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nx는 객체별로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주는 거지, 렇죠 레이어별로 색상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객체에 적용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든처럼 레이어별로 색상을 별도로 지정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넘긴 다음에 레이어별로 색상을 따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환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칼라 매핑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NX 드래프팅에서 이제 객체별로 이렇게 외형선은 녹색, 뭐 이던 렇게이 그렇죠? 선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로 넘기면 색상은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근데 넘어가 보니까 어 1번에 있던 것이 다 1번에 와 있겠죠 근데 어, 레이어 세팅에 들어가 보니까 1번은 흰색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다 흰색으로 넘어옵니다 그만 말씀드렸죠 NX는 레이어별로 색상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선 자체의 색상이 부여되는 거니까 레이어 색상은 무조건 흰색으로 잡혀있고 그 안에 그냥 개별적인 객체들이 노란색, 녹색 이런 색상을 띄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캐드를 넘겨보면 레이어 색상이 흰색으로 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통 어떻게 드서는 레이어 색상을 바꾸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객체의 색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죽으라고 안 바뀝니다. 특히 치수 같은 건더안 바뀝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부분까지 동영상에서 다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 아마 어, 동영상을 봤던 분들, 분들 중에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동영상에서 사용했던 예제 파일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넌마스터 방식을 많이 애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수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함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링 환경에서 이렇게 3D 모델링을 한 거죠. 하고 파일 유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도면 작업을 하면 이게 마스터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도면 환경으로 넘어오면 이게 뭐라고요? 넌마스터 환경이 되겠습니다. 들어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도면 처리를 했습니다. 어, 뷰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지수도 기입하고 콜아웃 정보, 그 다음에 데이탐, 공차, 주석, 해칭, 뭐 센터선 몇가지 정보들을 음, 기입을 해놨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레이어 있죠 레이어가 어디 들어있죠 이게 <웃음> yeah. 저게 많아가지고요 레이어 세팅 있죠 포맷의 레이어 세팅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축키로 쓰겠습니다. Ctrl-L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1번 레이어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61번에는 데이탐이 들어있는 겁니다. 데이탐. 자, 한번 볼까요? 올 레이어 해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이제 보통 소, 10번까지인가요? 예, 솔리드 카테고리로 묶여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 레이어를 관리하실 때는 카테고리가 묶여져 있지 않는 이 81번부터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뭐 굳이, 이거야 뭐, 아주 대형 프로젝트 할 때나 쓰시는 거고. 보통 뭐, 그냥 쓴다 그러면 굳이 이런 카테고리 신경 쓰지 않고 구분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하죠. 자, 그러니까 일반 일반적으로 뷰를 내리면 이런 치수라든지외형선이라지센터서 모든 그 정보들이 다 1번 레이어에 들어있는 거고요. 61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보통 이제 그 형상 만들 때 데이터함 CSY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뷰 내리면 이게 자동으로 따라오죠. 이게 지금 61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61번에. 자, 그렇죠. 보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해제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든 내보내면서 61번은 필요 없다? 그럼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레이어만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 설명을 드리죠. 256번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타이틀 블락이라는지 이런 뭐랄까 이거 보드 있죠 보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 되죠 이걸 체크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하고 뭐 지운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비즈브 예, 언니를 하겠습니다 그럼 읽기 전용이니까 수정이 불가능하겠죠 이거는 자이 상태로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뷰를 내릴 때자 한번 뷰를 한번 다 선택을 해볼까요 비오 컨트롤 a 한 뷰가 다 선택이 되 있죠 자 마우스 오른쪽 세팅 있죠 뷰 세팅부터 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은 뷰를 내리면서 뭐 하는거죠 약간씩 이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은다 흑색으로 보이죠 그거 왜 그러냐면 뷰 드로잉에서 마우스 오른쪽 모노크롬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걸 체크해자죠 자 그러면 이렇게컬러별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렇죠? 뷰 뭐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지만은 컨트롤 A 누르면 모두 다 뷰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게 필터 기능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예, 세팅으로 들어오죠. 비지블 라인이 있죠. 요금 되고. 외형선 있죠. 외형선이 기본적으로 0.7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내보내면 선이 상당히 굵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 선 가중치를 꺼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에서는 출력하면서 그 선가중치, 선색상에 따른 선가중치, 선스타일 뭐 이런걸 다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출력하면서 플로트 하면서요 그러니까 뭐 외형색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색상만 바꾸죠 이분은 아마 어, 녹색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있죠? 색상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린. 그린이라고 되어있죠? 그린. 위에거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린 오케이 하죠 네. 타이뭐 선종류는 타이번 오리지널로 쓰겠습니다 보통 실선이죠 여기서는 실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솔리드란 말을 씁니다 솔리드, 대시 이렇게 펜텀그 다음에 센터 라인 뭐 이런거 있죠 이 명칭도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플라이 해보죠 그럼 녹색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히든 라인이 있죠 숨은 선입니다 히든선 히든선은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노란색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고요 노란선 있죠? 요거면 되고, 옐로우, 노란선, OK 하시고, 어, 선 타입은 저는 그냥 대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굵기는 그냥 원래 선, 오리진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플라이 브정죠 그럼 노란색으로 바뀌어 습니다 이게 노란색이 진짜 노란색으로 바뀌면 좋은데 약간 회색처럼 보여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이요. 스무스 스무스에이치 이지 있죠? 스무스 이지라는게 요런 거 말하면 돼요. 이런 선. 원래 그 필레처리하면 생기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 자, 요런 선도 그냥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쓰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0.35니까 여기 약간 가나 보이는 거고, 요거는 0.7이다 보니까 좀 굵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좀 요걸 바꿔보죠. 치수단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디멘션. 선택하고 c t r l a 하면 지수가 다 선택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세팅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요 어 이분이 질문하셨던 질문 하신 상이 그런거죠 외형선하고 희던선을 각각 구분할 수 있느냐 <웃음> 이런 얘기입니다 레이어별로 지금 1번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선택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를 선택은 이렇게 희던선이 선택이 되죠 보였다 숨겼다. 뭐 이런 것만 가능하지. 그렇죠. 감출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얘의 색상을 바꿀 수 있나요? 그죠뷰를 이렇게 선택해 보시죠. 선택하면 어디 있을까요? 어 얘네 선택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게 떠야 됩니다. 컨트롤 J. 이게 떠 가지고 뭐죠? 레이어를 이동시키는지 색상을 바꾼다든지 라인 폰트라든지 위더스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히단선 어떻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게 떠나요? 안 뜹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뷰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안에 통째로 하나를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묶여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익스팬드 해가지고 이 안에 뷰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익스팬더 있네. 이거 원천적으로 익스팬더 들어가서 여기서 이걸 선택한다음에또 바꾸시는지 모르시는데 이것도 안됩니다. 안 뜨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마우스 오른쪽 익스팬드 어... 예. 빠져나오겠습니다. 익스펜드 d 는뷰 안에다 스케치 같은 거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쓰는 거죠. 자, 이런 작업을 하기위 해서는 익스펜드하고 들어가서 그리, 스케치 그리고 얘 가지고 브레이크 아웃을 하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는 뭐 포기를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캐드에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되는 것만 일단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치수. 어, 디멘션 있죠? 그다음에 맞추고 컨트롤 A. 치수가 선택이 됐죠? 컨트롤 J. J는 어디있죠? 에디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Ctrl J 자, 저는 여기다가 어차피 80번까지는 쓴다고 그랬으니까요 81번에다 옮겨 놓죠 81번 번호로 관리되는거지 이름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NX는 뭐 CAD처럼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지수선 이런식으로 줄수 있느냐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건 CAD에서 업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컬러만 바꾸죠 컬러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레드 그 다음에 라인 뭐 실선 그대로 쓰죠 그냥 노체 a n 인지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dimension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또 하나 바꿔 볼게뭐 있을까요? 음, 이런 주석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한번 바꿔 보자. 그래서 여기서 노트 Ctrl A 하면 노트만 선택됐죠. 자, 그 다음에 Ctrl J, 그런 다음에 주석은 자, 82번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인데 뭐 이렇게 뭔가 노란색이 아니라 직칙하면 회색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노란색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밑쩍 기타 등등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트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심볼, 컨트롤 A, 심볼입니다. 뭐 이런 따로따로 구분하실 수도 있겠죠. 센터선은 센터선별로 따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센터선만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없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쉬프트키 누르고, 필요없는 부분을 이렇게 해제하시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해칭도 좀 빼죠.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J, 연는 82분까지 왔나요? 83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센터선, 녹색선으로 하죠. 오케이 하고요.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제가 하다보면 제가 스스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요거 두 개만 선택하고요. Ctrl-J, 자 84번으로 하죠 그 다음에 색상은 음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플라이 하면 이런 식으로 Ctrl-L 눌러보죠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된 게 보이시죠 자 61번, 이건 어차피 데이터트레이스등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81번 치수죠 82번 이렇게 주석이었습니다 83번 센터선이었죠 84번 이렇게 데이터미이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름을 바꿀 수있냐이름 절대 못 바꿉니다. 레이어별로 색상이 들어가는 게이 자체에 색상이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84번에 옮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하고 얘 같은 레이어에 들어있으니까 얘는 색상을 똑같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얘만 따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보시면 바뀌죠? a p 라 l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NX에서는 레이어별로 색상이 관리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와야겠어요. 이네리트 하죠. 얘 찍고 얘의 색상 그대로 끌어다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저장. 컨트롤에서 저장을 하고요. 얘를 한번 캐드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캐드로 내보냈을때잘 가면 좋은데 실제로는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자 캐드로 내보낼 때는 여기 e 스포트 어떻게 해도 요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파트. 현재 보이는 거죠. 현재 보이는 파트를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요지트 파트 하면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DWG로 내보내겠습니다. 2D로 내보낼 거고요. 똑같은 위치에 내보내도록 하죠. DWG라고 할까요? 자, 넥스트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건드릴 거 없습니다. 자, 드로잉 파일로 내보낼고 현재 드로잉. 현재 있죠? 아니면 뭐, 셀렉트 드로잉 하셔가지고, 시트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지금 시트 어차피 하나 밖에 없으니까요. 시트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트 하나 밖에 없으니까요. 자, 모든 레이어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객체가 있는 레이어만 넘어가는 거예요. 컨트롤 l 눌러보시면, 여기서부터 1번부터 256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넘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61번을 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올라 잡혀있으니까, 디저블 레이어, 여기다 61번, 아시고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어떤 분이 아, 61번이 남아있었는데왜 자꾸 사라지지 사라지지 그러시는데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61번은 빠지고 1번부터 60번까지 그리고 62번부터 256번까지 음, 들어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255개나 뭐, 0 넘어가냐 그렇게 모르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객체가 있는 레이어 있죠 컨트롤 L 눌러볼까요 객체가 있는 오브젝트가 있는 레이어만 넘어가는 겁니다 빈 레이어는 어차피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원래 들어오시면 enable 그렇죠? 뭐, 올라 하죠 올 아, 올이 안되나요 그러면 여기 원래 61번이 빠졌잖아요 여기다 61번을 다시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럼 올라 바뀔 겁니다 그냥 올로 넘기죠 아, 61번 뺄까요 <웃음> 마음이 왔다갔다 합니다 자 빼죠 next 하겠습니다 자어 버전 얼마로 내릴 거냐 이런 얘기죠 뭐 저는 2018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플라이는 서플라이너는 넘기겠다, 이런 얘기고요 오브래핑 돼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좀 제거를 하는 방향으로 넘기죠. 아, 요게 스케일 조정하는 겁니다. 보통 넌 스케일로 잡혀 있나요? 네, 그러면, 원래 이게 뭐, 그렇죠? 98짜리였다, 그러면 98짜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베이스뷰 스케일. 그렇죠? 얘가 1대2죠. 그럼 1대2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넘겨보면 치수가 이렇게 변함이 돼요. 1대2면, 2배0으로 넘어가고, 이게 만약 100이었다 그러면 200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2대1이면 100이, 100이, 100이, 100이, 저 도면을, 캐도로 넘겨보면 50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개념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축적은 어떻게 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넌 스케일 그대로 가겠습니다. 현재 이 도면 스케일 그대로 가는 거죠. 자, 넥스트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걸골과 관련된 정보들이 보이는 겁니다. 뭐 특별히 제장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캡큐레이트로 돼 있을 겁니다. 자, 넥스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꺼져 있죠. 어, 솔리드가 실선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실선으로 넘어갈 거고, 대시가 대시선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뭐, 기본 값 그대로 서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스케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클릭하셔가지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선의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실무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한번 검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클릭이 안 되나요? 예, 네, 되죠. 클릭한 다음에 더블클릭하지 마시고 클릭한 다음에 1초, 2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넥스트 하겠습니다. 예, 뭐 스케일 벡터 크로스 해치와 관련된 해칭이 들어있으면 해치와 관련된 벡터 뜨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기죠. 이거 어떻게 대 해서 제공하는 해친 스타일이죠? 자, 넥스트 하겠습니다. 지금 요 세팅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해 놓고 계속해서 쓰고 싶으면, 그렇죠? 요 누르셔가지고, 저장 경로 잡으시고,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자, 피니시 눌러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뭐, 도면이, 뭐, 복잡하냐, 간단하냐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겠죠. 자 정상적으로 넘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다른데 넘겼나요? 죄송합니다 아마 바타민에 제가 옮긴 모양입니다 음, 바타민 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자 열어보죠 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주몰 아이고 주몰 하죠 어떻습니까? 일단, 성 굵기가 엄청 굵게 보입니다. 엄청 굵게 보이죠? 이게 왜 그렇죠? 어, 드래프팅에서, 여러분, 그, 자, 노심블 하고요. 뷰 세팅에 들어가 보면, 이비집블라인 있죠? 비집블 라인이 얼마죠 0.7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청 굵게 넘어옵니다. 아까 전에, 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가 중치는 꺼버리십시오. 요거 있죠, 요거. 라이트 웨이트 디스플레이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요거 아이콘이 안보이시는 분은 요거 누르셔야고요 라이트 웨이트 있죠. 이거를 켜놓고 체크하면 이게 보일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누르셔야고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캐드에서 출력하면서 선굵기를 다르게 줄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레이어별로 뭐 선굵기를 주셔도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 색상은 잘 넘어왔죠? 그렇죠? 녹색, 그 다음에, 어, 딨죠 녹색, 잘 넘어왔고요. 노란색, 잘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잘, 주석이 잘안 넘어와요. 캐드에서 그렇죠? 다시 키입하는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글꼴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 이런 부분도좀 깔끔하게 넘겨줬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영문판을 쓰다 보니까, 영문판이라서 그런지 이게 잘안 넘어옵니다. 이런 거질만하지 마십시오. <웃음>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리고요, 어, 색 해칭, 색깔 잘 넘어오고요. 센터선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또안 넘어왔네. 지수 같은 거 어떻습니까? 아, 이게 섹션선입니다. 이거는 섹션선. 이 섹션선은, 섹션선은 나름대로 또 색상을 따로 주실 수 있어요. 자,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렇지만, 일단, 뭐, 라인 웨이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던선이 어, 어떻습니까 희던선 뭐 같지 않고 이상한 선처럼 보이죠 자, lt 스케일입니다 선의 굵기를 좀 조정하죠 일로 잡혀 있는데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좀 그래도 그런가요 0.3 정도로 하죠 그래서 희던선이 희던선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웃음> 자 그리고요 어, 레이어 세팅부터 한번 보죠 요 레이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굴, 조금 죄송합니다 요거를 조금 줄여보죠 아 이쪽을 줄여야겠네요 자 여기서 본다 그러면 지금 0번 레이어가 있죠 자 한번 256번을 더블클릭 해놓고요 자, 0번에는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0번은 캐드의 음, 기본적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오는 겁니다 1번에 지금 이런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뷰와 관련된 모든 정보. 그 다음에 얘 있죠. 어, 얘1번이 들어있는 거죠1번은넘어가면다 1번요. 2 5 6번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또1번은 넘어왔어요. 자, 그다음 81번. 그죠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쵸? 객체는 레이어별로 잘 넘어온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정상적이냐? 그이 색상이 뭐 이상하게 들어옵니다. 이상해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 조금 줄여볼까요 예. 여기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이 좁다 보니까 좀 불편 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보통은 우리가 레이어 색상을 따라하는게 좋죠 자, 1번 있죠? 1번이 외형선이라 고 보겠습니다. 1번. 이거 있죠? 외형선이라고 보죠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있죠? 클릭 클릭해서 여기를 외형선으로 하겠습니다. 외형선. 그다음에 외형선 안에 지금 다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에 보면 다 들어와 버렸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 선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여기다가 뭐 수만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막수사선이 지금 한두 개더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다 선택해서 이수사선 레이어로 옮기느냐 그런 얘기죠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보시면 여기 퀵 셀렉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이 전체 객체에서 그렇죠? 특정 유형만 선택하는 거죠 저는 멀티플로 하겠습니다 멀티플로 이뭐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한가를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수만 선택하고 싶으면 이두 가지 작업 하시면 되는 거고 패칭만 선택한다든지 뭐 아크만 선택한다든지 자 멀티플로 하죠. 저는 이 라인 타입을 보겠습니다. 라인 타입이 같다. 뭐하고 같은 거 대시하고 같은 것만 찾겠다 오케이 누르면 되는 겁니다. 선택이 됐을까요? 이거 어떻게 선택이 안된 것처럼 느껴지죠? 자 선택을, 선택이 선택 됐는데 자 선택을 풀겠습니다. 일단 e s 키 다시 한번 해보죠. 음 라인 타입 있죠? 대시 오케이 선택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던 선으로 수먼선 클릭해주면 그걸 옮겨지죠? 자, 한번 숨겨보죠. 이렇게 숨겨진 거 보이시죠? 자, 센터스 무양선. 에드롭어 네, 하겠습니다. 자, 그,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여기서 작업하셔야지 저쪽 nx에서 작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8번, 81번 있죠? 81번 같은 경우에는 치수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선 바꿔주죠. 그다음 82번 같은 경우에는 예뭐 뭐랄까요 주석 주석이라고 하죠 주석 아 주석이라 고 하긴 그렇고요 뭐라그 하죠 글씨라고 하겠습니다 자 83번 여기에 이제 중심선이죠 중심선 이렇게 하고요 84번의 여기 데이터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 이렇게 하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표제란 같은게 다25 이건 뭐 표제란이고 할까요 표제란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엉뚱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색상이 전체적으로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검정색이 흰색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흰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구분이 좀 힘들죠 자 그러면 어 저는 일단 레이어에서 요 옮겨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영물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요 그 옮기는 것들은 좀 숨겨보죠 다 숨긴 다음에 일단 첫번째거 있죠 어, 외형선 있죠 외형선에 봐보면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거죠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예자 여기 표전에 있죠 여기를 옮겨 놓겠습니다 자표전에 옮겨졌죠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모든 레이어를 다 보이게 하죠 이거 누르면 모든 레이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좀 옮겨보죠 이쪽도 이쪽도 이, 선택됐나요 이, 이 부분도 다 표제란으로 옮기겠습니다 표제란 색깔은 그렇죠? 지금 표제란 색깔도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흰색으로 잡혀 있죠 근데 얘는 검정색으로 보이죠 왜 그렇죠 이것들이 레이어 속성 안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얘만 어... 자표자에 있죠 한번 벗고 보죠 예예 요렇게요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레이어 따라가게끔 레이어 선굵기도선 종류도 다 레이어 따라가게끔 변경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되겠죠 자이 부분도 다 선택하고요 레이어 따라가게끔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어 근데 얘가 지금 뭔가 블록으로 잡혀 있나요? 표제란에 들어 있는 거 맞죠? 표제란 색상이 흰색 맞죠? 어, 다른 색깔로 바꿔 볼까요? 오케이. 여기 선택하고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얘는 안 바뀌죠. 아마 이게 블록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x 폭파. 예, 네, 폭파시켜 버리고. 얘네들을 표제란에 옮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고야, 이거 뭐 끝까지 <웃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잘안 옮겨있죠 바이레이어로 다 옮기겠습니다 그래도 안됩니다 이거. 컨트롤 1 속성창 눌러보죠 어딘가 이게 색상이 자꾸 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안옮겨봐요 다시 한번 얘도 폭파해 볼까요 엔터 이기 개별선이 됐죠 자 여기 외형선이 잡혀있죠 폭발를다 했는데도 자 이만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빠졌나요 by-layer 이레이어 y by 이레이어 layer, l 이레이어로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표제란에 들어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외형선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도 어차피 어 외형선 한번 보겠습니다 외형선 외형선이 지금 색상이 255, 255, 2 0 5 무조건 흰색으로 넘어겁니다 그래서 외형선의 색상을 어차피 여기서요. 인덱스 컬러에서 녹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꿨죠? 그러면 이게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나요? 바뀌어야 되든안 바뀌고 있죠? 안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통째로 다 잡으시고요. 여기를 그냥 다 레이어별로 다 바꿔버리십시오. 레이어별로. 그러면 그때서야 바뀝니다. 바뀌고 여기서 레이어 세팅에 들어와서 이렇게 외형선은 녹색으로. 그다음에 중심선은 그렇죠? 녹색으로. 보통 외형선이 흰색 아닌가요? <웃음> 저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 녹색. 지선은 빨간색으로. 빨간색. 이렇게. 숨은선은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자, 그다음에 데이터먼 노란색으로. 분홍색으로 할까요? 예. 자 글씨 노란색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 외형선을 바꿔볼까요? 외형선을 저는 파란선 으로 한다 그러면 파란선으로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NX에서 작업을 하시 이 NX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CAD에서 넘어오셔 가지고 이거 작업하셔야 됩니다. 네, 더좀 아주 그냥 성질 나는 게는 뭐냐면 치수입니다. 치수 색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걸 바꿔도 이 치수가 안 바뀝니다. 이콜아웃 정보는 잘 바뀌는데 치수는 하고 안 바뀝니다. 그렇죠? 성쿨기도 좀 그렇네요. 자 LT 스케일 다시 한번 0.3 해주죠. 리젠 할까요? 아이고. 자, LT 스케일 희던선이 희선처럼 안 보여가지고 0.5로 하겠습니다. 어, 아, 이 희선 이 레이어 세팅을 또 바꿔야죠. 아 참. 수만선은 실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외형... 아, 수, 괜찮하죠? 수만선은 로드했어요.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는 선은 보이죠? 자 근데 보통 이런 선들은 저쪽에서 넘어오는 거죠. NX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캐 a 에서는 히든선을 많이 쓰시죠? 히든선이랑 센터선 새로 올리죠. 아 이미 올라와 있네요. 얘는 자, 히든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은 센터선으로 하죠. 여기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면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가 축구라고 안 바뀐다고 그랬죠? 치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치수만 따로 선택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르시고, 타입을, 로테이션, 음, 하겠습니다. 아니면 색깔별로 해볼까요? 전체에서 멀티플한 다음에 컬러. 컬러 색깔을 빨간색, 레드, 오케이 하면 선택이 된 건가요? 자, 그런 다음에 e s 키 눌러볼까요? 이게 선택이 된 건가요? 안된거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컬러, 이퀄, 같단 얘기죠? 레드, 오케이. 아, 선택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고, 칼라로 하지 마시고요. 어, 치수를 하겠습니다. 치수의 색상 있죠? 뭐, 치수 색상이 어차피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아, 이거 됐다, 안 됐다, 그럽니다. 다시 한번 주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선택을 몇개 없으니까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됐죠? 자, 컨트롤 1, 속성창입니다. 자, 여기 뷰인가요? 뷰해보시면, 어, 프라프트 있죠? 컨트롤 1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색상이 계속 물고 있습니다. 이 색상.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의 색상 바꾸도안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레이어로 그리고 이 색상도 바이레이어로 쭉 내리셔가지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개. 이거 다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레이어 색상을 따라하게 됩니다. 자 한번 레이어에서 지수 색상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바꾸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 빨간색으로 해놓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NX에서 그냥 넘기세요. 그냥 넘긴 다음에 CAD에서 이렇게 어차피 레이어 관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레이, 그참 그렇죠? 레이어 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도 분류하시고, 색깔도 바꾸시고, 선정류도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X 드래프팅에서 이렇게 CAD처럼 이렇게 레이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 실제 실제로 뭐 어느 정도까지는 구분이 되더라도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숫자 1, 2, 3, 4 대신에 다른 이름을 쓸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레이어별로 색상을 주지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색상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칼라 매핑 이런 개념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드로 넘기면 모든 레이어가 255, 255, 255 흰색으로 넘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어, 프라프트에서 레이어 속성, 바이 레이어를 다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어별로 색상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뭐죠? 수작업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NX 도면은 NX 그대로 출력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캐드로 내보내시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pdf로 내보내시는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nx 드래프팅이라면 x 내에서 다 해결하십시오 굳이 오토캐드로 변환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줄일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냥 그대로 주셔야지 거기서 또막구분한다 그러면 어차피 구분해야겠죠 또 구분해야 되는데 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 솔리드 웍스는 이런 기능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매핑 기능이 있어가지고, 도면의 어떤 스타일별로 이렇게, 캐더로, 레이어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카티아도 이런 거좀 부족합니다. NX는 좀좋고요인벤터는좀 괜찮습니다. 자, 같은 뭐, 계열 회사 제품이니까, 인벤터하고 어떻게든 같은 회사, 오토데스크사 제품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죠. 자, NX는 드래프팅 기능은 막강하지만은, 요런 호환 기능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여기다 이제 어 보완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